어머 다솔아 잘 먹을게 우리 다솔이어 다솔아 다솔아 너무너무 잘 먹을게 그래요 음, 그걸 내가 한번 줄 다솔이 뭐 집에 있겠지 다솔이 아, 요즘에 바빠요 왜? 가격 오픈해갖고 아 진짜? 매니저도 빼달라고 지금 갈린데 매니저 할 시간에 저도 미안하세요 어. 여기 공기가 되게 좋다. 나무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왜요? 되게 쾌적한데, 공기가? <웃음> 뭐 줘? 뭐를 찾고 다녀. 난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해서? 젓가락, 네가 젓가락 두 개를 사갔네 아, 아, 그래. <웃음> 만두. 이거 만두. 오 어, 만두도 있다. 씹어진다. 잘 먹겠습니다. 다소라 잘 먹을게. 다소라 잘 먹을게. 음... Mm -hmm. 잠깐만요 음. 어, 언니 어, 언니 거 없어. y p o o 거 ops. Next, what do you want? Yeah, w e 어 l 어요 n tell. 아 can t 맛있어. 아니 진짜 괜찮아. 아아 c 니 n t 가 내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a n tell. I can tell. I can t e 이건 아기수도 아프고 내까지 아프면 똥이도 키야 안 되고 가게도 켜야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이가좀바쁘다그러니까얘 가게 나오지 말고 시험 <웃음> 어, 그러봐도 모르고 알뜰나피어 나왔잖디 나가야 된다면서 <웃음> 어우 맛있어. 아 언니 거 소금이 레벨 붙어있네. <웃음> <와>. 아 그래요? 아우 <웃음> 맛있어. 와 맛있어. 어. <웃음> 상하지 관계 아니거든 언니. 괜찮아요 저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제가 하나 살게요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다솔님슈퍼채팅 10만원 감사합니다 맛은 모르겠지만요 아프지만고 어우 다솔아 너무 음. 맛있어 다솔아 너무 맛있어 그리고 난 아직 아니야 음. 어 이거네 언니는 음. 예방 차원에서 이제 몸보신 하는 거고 맞아 어, 나는 이렇게 뭐 장소가 음. 맛있는데? 너도 너무 맛있다 먹어. 음. 음. 나도 이 삼계탕 먹고 싶어. 너 삼계탕 좋아하지, 참. 음. 거기 삼계탕 맛있는데. 장안상 방아산고거 어디에요? 계곡 옆에서 먹는거야 음, 백수? 응. 한번 가자 오래불고기도 맛있고 음 맛있겠다 나 오늘 옛날에 그 집도 맛있다 우리 옛날에 그 야외 갔다가 내, 내려오면서 그 먹었던 데 있잖아 어디? 어디 야외 갔었나? 닭갈비, 닭갈비도 팔고 거기 백숙에다가 거기가 아마 광양? 광양! 광양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먹었던데 광양이야 거기야 맛있더라고 그래도. 닭밥이 너무 맛있어 거기 염소고기가 맛있는데 염소고가 안하더라 <웃음> 거기 염소가 맛있거든요 음 백숙은 푹삶 맛있어 그 범일동 보관림 손손님, 음. 우리가 테이블에서, 홀에서는 많이 못 먹어요. 안 음. 좋아, 음. 안 먹어? 개월스럽게 먹지 못하잖아. 뭔가. 아니, 나는 또이 머리가, 이 목이 좋다. 이 목뼈에 살인자 연한 것 같아. 국에 삼계탕 맛있는데. 음. 먹어봤어? 응. 거영거? 응. 거기 국수 들어가잖아. 국수 사리. 응. 음. 맛있지? 응. 음. 옛날 안산 대포가든 거기. 음. 음. 맛있다. 다수리 옷가게잖아요. 옷가게, 옷가게 사장. 음. 아빠. 그러잖아요 다솔이 복 그거. 그래. 그 가게 오면은 잘 놀아요. 음, 잘 놀다가 마지막에 뭐라 는어 언니 보러 왔어요. <웃음> <웃음> 유다가 마음이 들었나 봐요, 또. 음, 맞아 다솔아, 유자 보러 뭐야? 건너 또 건너 갔을 거야. 원래 영원히 편이었는데 꼭 그래요. 전 추정 언니 분이잖아요. 옛날에 꼭 코미카 다른 아가씨 막 하카를 하더니 가게 왔던 다른 아가씨한테 고혀갖고막 난리 다보고 음, 왜? 나중에 얘기 안까빗삐에이 나오는 건가? 음. 아, 원래 사람을 불고 도는 거야. 아 군불 너무 시원하다 그치? 아밥 주고 있는데 왜 씨발이나 손을 치고 지랄이야 미친년인가 봐 이녀 <웃음> 밥 주잖아 개같은 년아 아니 밥을 자꾸 주는데 얘가 꼬록꼬록꼬록 꼬록 꼬록 꼬록 그러잖아. 음. 어 맛있다. 맞아 이 새끼 자가 생겨갖고 개새끼. 야 준대 처먹어 화요일 날거 갈까? 장안 대풍 먹어라. 술 먹고 오게 술 먹고 오게? 가자고? 나 혼자 한 얘기야 아. 가자고 아니면 갈까 혼자 하는 거 꼬마카치 먹으 음. 갈래? 또 같이 가서 먹어야 맛있었냐 혼자 가서 먹어도 맛있어? 수저벌고 가면서 뭐 하려고 맛있지? 요즘 인생 독고다이로 사시나 봐요. 너무 맛있어. 응. 근데 오마카세 오마카세는 개 강아지랑 가면 안 돼? 안 되는가? 예약자가 아니야. 안 되겠다. 고식점이니까 그죠? 개 앞으로 1인분 예약해 갖고 주고 싶다. 동이한테. 숙소에 강아지 들어갈 수 있는 데 있어요? 처음도 보아봤다 음, 신기하다, 애좀 음악가서 생겼다. 음, 있어요? 왜 찾아봐야겠다. 아니에요 연준 님. 동네는 추자언니랑 아기세님 사이에서 분양받은 아이예 음. 아기세가 키우는게 아니라 연애 초반에 얘랑 나랑 산지 얼마 안돼가지고 <웃음> 내가 술이 취해서 저. 양정 가서 데리고 왔어요 얘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술떡때 갖고. 맞아 그 아기 속바도 강아지를 좋아하긴 하지만 못 키우게 하는 스타일이었어 그죠? 너무 싫었어요. 다시 다 소리가 보내주는 음식은... 아오... 씨발야 자꾸 지랄이야... 콩쿠어서 드링킹했는데요. 그래 뭐... 뭐... 해달라고... 아, 짱나... 다 소리가 보내주는 음식은? 오늘 먹는다고 정신이 없나봐 뭐뭐뭐 뭐. 왜? 한금 하던 말 내가 뭐 했는데? 음. <웃음> 다소리가 보내준 음식은 이랬는데 꼬르륵 소리가 와고 아우 이 년이 미쳤나봐 아다소리가 보낸 음식은 거의 실패한 게 100%인데 98% 거든요? 음. 근데 오늘 너무 성공적이에요 맛있다 그 음. 아 <웃음> 제가 웬일로 삼계탕을 보냈죠 아까 누가 얘기했나? 생략 보내라고? 나 알아요 제가 그거예요 오늘은 술안 먹고 면정신이라서 음. 엄마 밥 주잖아 깝지지만 새끼야 주는들로처먹어 알겠어? 너씨발 진짜 병원에서 다 뽑아내기 전에 음, 풍물 마셔. 응, 음, 자자자, 먹어봐. 잘, 잘, 잘. 맛있어. 진짜 맛있다 <웃음> 뭔가 칼칼했던 목이 싹 풀리는 느낌에 따뜻한 거 들어오니까 중국어도 정말 맛있어 삼겹탕 미친 음, 맛이다 그러게요. 실패. 네. 삼계탕 수업 되게 신박한 맛다 내가 잘 먹는 게 아니라, 난안 먹어 이 새끼가 다잘 먹는 거지. 지금도 봐봐. 조금만 이게 안 주니까 우꼬르꼬록아우 지금 배부르다고 이제 잔 땜. 배분같이 안 느껴요 말안 들으면 떼치 야 돼요 지방불평 아. 아. 잘 먹었어? 음, 늘는지할 말만 하잖아 대답을 안 하네 잘 먹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뼈 버린다는 게 어, 맞아요. 어메~ 즙 비용... 즙이라고 하지 맙시다. 너무 삭막해 보이니까 그냥 우리, 그 2번, 2번, 음, 이 살자는 음, 교육비가 한 2, 3천 들었을걸요? 그래서 2, 3천 들어놓으니까 이제 말도 잘 들어 음, 진짜 말도 잘 듣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듣는지 몰라요 아, 너무 맛있다 다수랑 근데 이거 너 너무 맛있어, 국물 소스 그 먹고 봐. 근데 진짜 이거 이거 약간 민망한 거 알지? 사람들이 진짜 꼬륵꼬륵 소리 나네요. 어게밥 먹고 있는 거야? 나는 배가 되지? 안 고픈데 얘가 지금 밥 갈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배가 안 고픈데. 옆에서 계속 계속 소리 나요. 어 음. 아, 다수라 잘 먹었어. 어밥 아, 하나도 못 먹었어. 안에 밥이 들어있는데 밥을 못 먹는 게 왜야? 밥이 없던데? 이 안에 밥 들어있었잖아요 그닭똥꼬 그 안에 어? 뭔 소리야? 내가 먹었나? 이봐요밥 들어있잖아요 마늘 어? 밥이 있는데 나는 왜 밥이 없지? 이고봐난 밥이 없어 응난 밥이 없어 밥도 말았어? 아니 밥똥꼬 안에 밥이 있었어요 <웃음> <웃음> 내건 까맣겠나 보다 아닌데 오, 이거 봐 밥이 없나? 쌀, 쌀톨이 쌀 없는데 뭐 이거 봐 국물만 뒤집어 여기 거. 있잖아 쌀톨 이 년아 여기 마늘 아니야? 마늘이구나 어머나? 밥 없지? 언니랑은 틀리다니까 어머나 땀나 어머 나는 여기 밥이 있었어 여기 아래 이봐 봐 맞네 이 언니는 찹쌀이 있네 난 없었어 아 얘가 그럴만했나보다 언니 우리 그런 찹쌀이니까 빨리 빨리 먹어줘요 이렇게 음 아, 어머 눈치 빨라 이것들이 진짜 아니 <웃음> 어, 우리 찹쌀이니까 <웃음> 빨리 빨리 먹어줘아졸겠다 <웃음> <졸깃해. 웃음> 아니야 근데 다저로 그래, 너무 맛있었어 <웃음> 난 너무 너무 맛있었어 진짜로 너무 맛있게 먹었어